안녕하세요 블로깅프에나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네요 제가 저번주에 G20 회의했던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때 합의했던 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눈치만 보았는데 이제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규제안 마련에 대해 합의를 한 이상 여러 국가들이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면서 규제를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한국의 경우 아직 암호화폐를 제도권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과연 다른 암호화폐 제도권을 위해서 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국가들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살펴볼 국가는 홍콩입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최근 크립토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어, 바로 크립토펀드인데요, 크립토펀드는 말 그대로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해요. 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가입한 형태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닉스가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했지만 금광원이 암호화폐 투자 펀드 상품을 불법행위로 간주를 하고 출시를 금지시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현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이 펀드형 투자 상품 조성 및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어, 이에 반해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인 SFC는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새 규정을 지난달 내놓아 하자가 됐었는데요 어, 기존에 부합한 암호화폐 투자펀드 운영사도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합니다 홍콩의 경우 이제 그동안 암호화폐를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ICO나 거래소들이 홍콩에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는 홍콩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합니다. 어, 규제 샌드박스는 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어,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 못했던 프로젝트가 샌드박스 적용 신청을 하고 시장에 진출을 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는 방식이에요. 이 샌드박스는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해요. 어, 그 다음 국가는 어떤 국가 있을까요? 저는 암호화폐 허브 국가를 육성하겠다고 할게 스위스가 떠올랐는데요. 어, 제주도도 이 크립토밸리를 조성한다 하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 지침과 입주 기업에 대한 이 세금 감면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공약을 내비쳤었죠. 어, 스위스 주쿠시는요, 이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크립토벨리를 조성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지침과 그리고 주쿠시에 입점한 기업들에게 전법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 주쿠시로 몰려들었었죠. 이처럼 스위스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이 스위스의 주쿠시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하기도 했죠. 또 거래소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짐작하셨겠죠. 바로 몰타입니다. 어, 블록체인 섬이 되고자 했던 나라였죠. 몰타 총리였던 이 조셉 무스카드도 우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포용하는 데 있어 선두에 나서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만큼 이 아마페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로 꼽히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몰타로 몰리고 있죠. 이 몰타에서 법인 설립하는 조건이나 이 조세 정책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몰타로 모이기 시작했고 바이낸스가 3월 초에 이 본사를 몰타로 이동하면서 크립토 도시로 더욱 더 각광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최근에 몰타가 ICO 규제를 재정비했어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이 해외 기업이 몰타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 별도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회사 설립 여건, 뭐 은행 계좌, 사업 계획서 등이 있는데요. 뭐 이렇듯 몰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를 또 확립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이 아이쇼 및 블록체인 산업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는 또 프랑스가 있죠. 지난 9월에 아이쇼를 허용하면서 이 프랑스를 유럽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어, 크립토하면 주목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죠. 외신에서도 크립토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국가로 돌아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